안녕하세요. 소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아, 오늘은 영상을 두 개를 한꺼번에 올리네요. 어, 오늘 수업하고 온그 내용 중에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좀 어, 꿀팁이 될 만한 그런 또 내용이 쉽게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절세 꿀팁 중에 하나의 방법이 아, 항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어,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에 맞춰서 주택을 두 개를 보유하고, 그리고 늘, 어, 두 개의 분양권을 같이 보유하는. 그러니까 카운트를 해보면 이주택, 이분양권을 보유를 늘 하고 있다가 세금에 맞춰서 차례차례 팔면, 그 굉장한 이런 좀 절세 꿀팁이 되겠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입주권이든 뭐든 주택수 상관없이 그냥 일반 세율로 어, 팔수 있는 그거는 입주권이 1년만 지나면 어, 사실 일반 세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부부가 공동으로 사고 어, 그리고 일반 세율로 팔았어요. 1년 단위로 어, 그렇게 해왔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오늘 정말 하나를 배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1번 주택, 2번 주택을 음, 서로 1년 차이 나게 사고, 그리고 일번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어떤 그런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 상태로, 어, 그런 상태로, 어, 이제 또 다른 분양권을 두 개를 더 이제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보고 적당한 거를. 어, 그리고는, 어, 두 번째 그두개산그 그 분양권 중에, 어, 둘 중에 뭐 어느 하나 먼저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 그런 분양권에 입주를 하면서 이제 앞에 집을 분양권을 마지막 그사용승인일이나 원래 그 잔금치는 날 중에 분양권은 둘중 늦은 날이 그 취득기준일이거든요. 분양권은. 곧 어, 취득기준일이 되기 전에 앞에 1번 주택을 파는 거예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세금을 비과세로 그렇게 팔고 그리고 이제 어, 2번 주택 하나만 남았죠. 2번 주택 하나만 남았을 때 이제 A 분양권에 입주를 하는 거죠. 잔금을 치고. 그러면 그 요건은 어, 다시 또 1년 차이가 나도록 그런 요건을 가지고 이번 주택에 2년 거주한 것을 충족을 이제 하고 아니면 2년 2년 보유만 해도 되면 2년 보유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A분양권이 집에 완성된 곳에 입주해가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택을 어, 다시 또 이제 보유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되죠. A분양권이 등기치는 것과는 1년 기간 차이 나게 물론 A를 등기를 쳐야 됐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럴 그 경우에 또 이제 이번 주택을 이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분양권이 완성된 그 집과 비교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또 팔고 그리고 나면 A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뀐 그 주택 하나만 보유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분양권 하나가 더 있는 상태고 1주택, 1분양권이네, 그죠? 그러면서 또 분양권 투자를 더 하는 거예요. 어, 왜 이렇게 분양권은 두 개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한그 세대에, 어, 일단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이 두 건까지만 가능하죠. 남하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면 신경 써야 되는 게 그냥 부부 두 사람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죠. 매도할 때도 또 서로 시점이 안 맞아서 곤란해지기도 하고 하니까 딱부부둘만 공동명의 한다는 전제하에 앞에 주택 두 개는 늘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 되는가를 맞춰서 집을 샀다가 팔았다가 하시고 그리고 분양권은 두 개까지가 중도금 대출이 더 이렇게 허용이 되니 부산은 조정 지역이 없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분양권 두 개까지를 어 최대한 또 보유를 하면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택 이 분양권을 보유하되 어 시기를 서로 1년 차이 나게 사는 거 하고 하나 떨고 그 다음 것도 주택으로 지덕 이렇게 등기치는 요런 정도만 신경을 쓰면서 보유를 하면 전부 비과세로 손을 떨면서 부부간의 공동이니까 세율 구간은 낮추면서 아주 가볍게 또뭐 분양권 좋은게 있으면 초기에 다양하게 또뭐 공부도 하면서 다양한 곳에 임장도 다니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굉장히 괜찮고 좋은 방법이겠더라고요 돈도 그렇게 너무 목돈이 안들어가고 사실 세금 내는거 이건 뭐 수익이 나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되지만 이렇게 이왕이면 조금만 방향을 조금만 각을 틀어서 이렇게 보면 집을 내채 보유하는 것과 이 주택 이 분양권을 보유하는 것은 세금 면에서는 다 비과세로 떨 수도 있는 걸 주택 네 개를 보유하면 취득세를 그냥 4.6%까지 내면서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세금 돌아가는 틀을 알면 투자에 굉장한 꿀팁이 될것 같지 않습니까? 다주택자의 절세 꿀팁 오늘 1시부터 7시까지 수업을 하면서 어 이거 저는 권지가 온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좋은 건또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뭐 길지 않은 영상이지만 어 함께 한번 나누어 보고 있고요 아까 앞번에 올려드렸던 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안에 부부간에 공동 명의로 이렇게 명의를 돌리는 거 전매제한 안에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최대한 빨리 딱 해놔 놓고 당첨이 되면 그리고 그 집이 되면 들어가서 살면서 이주택 2분양권 상태를 시기를 세워서 보유하면 정말로 훌륭한 절세가 되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어,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초롱 소장 힘이 많이 납니다. 감사합니다.